안녕하십니까 베로니카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영어를 잘하는 방법의 두 번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잘할 수 있다. 두 번째 방법은 자기 영어를 잘 알자는 방법이었는데요. 오늘은 그두 번째 자기 영어를 잘 아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정량적과 정성적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말 그대로 정량적인 것은 양, 정성적인 것은 질을 따지는 것인데요. 정량적인 것은 양을 따지는 것이니만큼 수치, 점수, 기간, 절대적 수를 따집니다. 따라서 단어 수 또는 얼마나 그 기간 동안 내가 무엇을 해내었느냐 하는 것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정성적인 것으로 영어 말하기를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어떤 영어를 얼마나 이해하였는가, 얼마나 활용하였는가를 이야기한다고 볼수 있겠지요. 그렇다면 내 영어 말하기는 정량적인 것일까요? 정성적인 것일까요? 나의 영어 말하기는 정량적인 것이라고 볼수 없습니다. 내 영어 말하기를 단어의 개수에 비해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내가 단어를 100개 외우면, 내가 영어 책을 100권 읽으면 영어 말하기를 잘할수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나의 영어 말하기는 정성적인 것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면 정성적이어야 하는 줄 이해는 하였는데요. 내 영어를 지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지금 가지고 온 그림이 있는데요. SWAT라는 말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S, STRENGTH STRENGTH를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잘하는 것은 단어를 많이 알고 있는지 구조를 잘 알고 있는지 W, WEAKNESS 내가 어려워하는 것은 단어인지 구조인지 주로 구조가 될 거고 읽기보다는 말하기가 내가 어려워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O, OPPORTUNITY 다음은 O, OPPORTUNITY 이러한 WEAKNESS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할수 있는가 Oportunity가 되겠네요. T, threat. 여기에 바로 빠질 수 없이 등장하는 것이 바로 Threat. 위협이 아니라 유혹이라고 제가 표현하였는데요. 약한 것을 보완하기보다는 내가 강한 것에 집중하고 싶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 유혹입니다. 구조보다는 단어를 익히고 싶은 충동이 많이 들기 때문이죠. 계속해서 단어들을, 이디 i o m a 고급 표현들을 끼기만 한다면 이것은 바로 나의 영어 말하기를 더디게 하는 위협 요소가 되겠죠. 그렇다면 이것에 대한 솔루션은 적절한 환경, 이오퍼튜니티로서 자신에게 맞는 차단과 몰입을 줄수 있어야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자인 세 번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좋아요. 바이바이